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오니저테 프라이데이 나이트 펑킨 특집으로 찾아왔는데요 자 오늘은 폭탄머리 위티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 여자친구가 오기로 했는데 남치나 여친아 아 자기야 오늘은 오늘은 자기랑 단둘이 데이트하기 위해서 어? 음? 자기만 불렀어 어. 다른 애들이 아직 헤어진거 아니었어? 아, 아, 물론 다 정리했지 자기밖에 없어 음. 이젠 그치? 내말 음. 맞지? 응 음. 근데 정리 안했으면 너 큰일났어 어, 어, 어 근데 오늘 음... 누군가 음.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 소개 지켜줄 음. 사람이 있다고 그러, 그랬잖아 오실거야 이제 어, 여자친구야! 여자친구야! 아빠 왔다! 어, 어, 어, 어. 아, 어, 그래, 그래, 우리 이쁜이. 어. 그러면 누구야? 어, 내 남친. 아, 네가 그 바람둥이? 야 야! 잘 만났다 이 자식. <웃음> <웃음> 아, 자기들은 어. 안녕하십니까? <웃음> 어, 어, 들어봐, 어. 여보. 어, 설마. 여보, 여보, 자기야, 장모님까지 <웃음> 온다는 얘기는 <웃음> 없었잖아. <웃음> 아니 네, 우리 거야 어쩔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말려 아아아아 뭐야 아, 아. 뭐왜불러 여보 얘가 우리 여자친구 애기를 괴롭힌 아이래 뭐? 이 녀석이야? <웃음> 아아 말좀 해봐 아아장모님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가 먼저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 <웃음> 엄마, 아빠, 내 남자친구한테 너무 그러지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시면 저 남자친구를 비밀로 저 가출할 거예요. <웃음> 여자친구 너는 이런 키도 작고 못생긴 오징어처럼 생긴 애가 뭐가 좋다는 거니? 넌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웃음> 하지만, 난 오징어가 좋은걸요. <웃음> 어머, 여보, 우리가 다른 취향을 잘못 키웠어. 그러게 말이야 아 아빠같은 남자를 만나라니까 진짜 그, 근데뭐래 예! 근데 엄마 아빠가 좀.. 좀 악마 같네? 뭐? 너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욕해거그 <웃음> 말이 아니잖아 아니 좀 피부도 이상하시고 어. 근데.. 악마 같긴 해 아, 우리 아. 엄마 아빠가 너가 오징어인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는 악마야 음.. 그렇구나 어쨌든 어 다른 여자친구는 다 정리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음? 그래 아 어, 믿어보지 응? 응? 아이 아이 자기야 오해야 저 뒤에 있는 여자가 나 가끔부터 계속 쳐다보더라고 <웃음> 이 사람은 누구야? 정리했다아다 정리했어요! 너 누구야 아까부터 왜날 지켜보고 있는 거야? <웃음> 아, 오빠가 가까이 왔다! 오, <웃음> 오빠 사랑이야 <사랑해요, 웃음> 오빠! <웃음> 어. 오빠 오빠 근데 저번에 그 많던 여자친구들은 다 정리했으면서 왜이 못생긴 여자는 정리 안 했어요 오빠? 뭐? <웃음> 어어어아너 개구나 어. 너 저번에 내 공연에 왔던 스카이 그치 아, 맞아요 오빠 넘이에요 오빠 아, 아 자기야 내 팬이야 팬 팬이 팬다워야 팬이지 <웃음> 좀 팬만 아줌마 우리 오빠 기억해서 떨어져 주실래요 떨어져? 너무 떨어져 이체가무리가증 기집이야 선자 <웃음> 나이도 많이면서 우리 오빠 옆에 있긴 좀 염치 없지 않나요? 아! <웃음> <웃음> 저기 내팬 너무 그러지마 내 여자친구거든 음. 오빠 음 맞아. 지금 팬보다 여자친구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오빠는! 오빠는 지금 정신이 그 정도밖에 없어? <웃음> 너 조용히 해이 아. 오징어는 내꺼 어쨌든 내 장인어른! 어 장모님 오늘 만난다고 해서 제가 아 여기 시어.. 아.. 좋은 식당으로 모시겠습니다 따라오세요 해보기 좋지 않아 보이는데 나는 랍스터밖에 안 먹는데 아 여기 골목길이 지나면은 분위기 있는 바가 있어요 거기서 한잔해요 좋지 아이 골목길이 왜 이렇게 꼬였어? <웃음> 자기야 잘좀해 우리 엄마 아빠는 너를 반대한단 말이야 아.. 네잘 해볼게요 엄마 밑에 꼬인 아니야. 너를 반으로 쪼개버릴 수도 있어 알겠어? 어어.. 어? 어? 어? 어? 응? 잠깐만요 직원인가봐요 잠깐 물어볼게요 어, 저기요. 폭탄 아 저기요 <웃음> 폭탄머리씨 폭탄머리씨 여기 식당이 어딨어요? 음, 날 건들면 난 터지고 말거야! 아니 터지지 말고 왜이래 이사람 아 저기 여기 식당이 어딨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나한테 침이 군거야? <웃음> 아 뭐야 이사람 완전 인성이 터졌네? 폭탄처럼? 왜이래? 인성말고 다른것도 터지는걸 보여주지 어어? <웃음> 어? 어? 어 터진다 나 터져! 어? 나 터진다고! 아제 왜이래 야 어? 어. <웃음> 이 폭탄몰이 뭐였지? 아이씨 <웃음> 여러분들 자 오늘은 위티가 쫓아오는데 옆에 시간 보이시죠 이 시간 안에 탈출하지 못하면 이 건물을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핵폭탄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 무조건 나가야 해요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안그러면 이 건물 전체가 날라가버려요 빨리, 비리보도 찾아야 돼. <웃음> 자, 저 위티 폭탄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빌... 난 터지고 말 거야! 난 터져! 아! <웃음> 아, 진짜 터졌네. 아, 이럴수가. 삐뽀삐뽀삐. 살려줘. 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처음부터 잡혔네 아또 어. 누군가 구해주러 오는..어? 아니 장모님! <웃음> 뭐야 아, 폭탄소리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장모님! <웃음> 있는 거야? 아, 저저 폭탄 머리 뭐예요? 왜 여기 와서 날 괴롭히는 거지? 난 조용히 그냥 혼자 있을고 싶을 뿐이었다고! 이 저기 진정해. 너 20분 뒤에 설마 폭발할 예정은 아니겠지? 날 건드렸으니 이 저택을 전부 내가 터트려버리겠어! 오오오! 어? 맛있는 걸대접해준다면서 맛있는 게 폭발이야? <웃음> 아, 터지는 맛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아, 마트 보기 전에 죽어버리겠지만. 엉따라. <웃음> 어, <따라! 웃음> 어 장님 진정하세요. 어, 저기 뭐야? 어, 아니, 지키고 그렇게... 있어. 오늘 아오니 뭐야? 저기 지키고 있다니까? 안 가, 안 가. 뭐야? 오늘 완전 진짜 진지하게 할 셈인가? 괜찮아, 난 우리 딸을 믿어. 감옥 앞에. 위티, 조심. 우리 어이. 여보가 슬슬 구하러 올 때가 됐는데. 아, 언제부터, 어쩌, 어쩌다 만나신 거예요? 아, 뭐야, 참, <웃음> 엄청났지? 와, <웃음> <웃음> <웃음> 야! <웃음> 미안해! <웃음> 그나저나, <웃음> 우리 사위, 내가 이상한 걸 배고 했는데 말이야. 혹시, 이게 뭔지 아나? 이, 이거요? 그냥 석탄인데요? <웃음> <웃음> 뭐야? <웃음> 그렇군. 이사가 까만 걸 주고 있어? 뭐 지금 장난해? <웃음> 농담 한번 해본 거야, 농약 한번. 우리 이도 납득하고, 이여 잡혀 왔어, 하 거야. 우리 사위 나 대신 나가주길 바라네. <웃음> 어, 알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웃음> 와, <웃음> 자 갈게요. 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왔습니다. 장모님들. <웃음> 어, <번> 아 <웃음> 근데 위에 막혀 <맞게> 있는데요? <웃음> 아! 아, 아, 아, 아.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어, 어, 어, 어. 아이고! 나이스. 저기 장군님, 당이 너를 에? 내 딸을 주시는 거죠? 그 그럼! 우사 우사 가려도 되는 자, 나오세요. 딸은 제가 잘 받아갑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나 죽네. 아! 네,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할게요. <웃음> 포기할게요. 딸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할 건가? 네. 죄송합니다. 우리... 시... 아니, 시간이 없어. 16분밖에 아, 없어요. 아, 그래, 그래, 그래. 빨리 비번 찾아야 돼요. 아니면 터진대 그, 터지는 거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좀 위험한 것 같더라고. 근데, 자네 왜 이렇게 키가 작아서 그런가? 느린가? <웃음> 우리 딸과 결혼할 거야, 안할 거야? <웃음> 안 할게, 안 할게. 숟가락 내려놓고 말하세요. 아니! <웃음> 할게, 할게, 할게요. 무슨 답변을 원하시는 거야? 거미줄 챙기고. 자, 이번엔 쉬프트 잘 눌러서. 아, 신용분밖에 없다고?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더워 죽겠네 어? 빌보여다 아 이거 폭탄이다 이걸 다 찾아야 되나봐 그래 안 터지나봐 폭탄 첫번째 찾았구한입니 미리 먹어놓자 자기야! 친! 내가 자기가 잡혀있는 사이에 이걸 구해왔어 좋았어. 우리 꼭 탈출에 성공하자 가 틀린 것 같은데 혹시 딸인가? 엄마, 딸이었지. 머리가 커졌어. 아! <웃음> <웃음> 날 자극하다니 너도 죽어. 어, 뭐야? 야나 투명이를 안 보였어.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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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왜 거기서 나와? 오배또리 내가 나왔네 잘 들어가 자 괴물은 이 옷장 문을 못 엽니다 문을 못 열어요 문은 못 열지만 나는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안겠어 기분이 터져 이 터져 이 터진다. 나 터져. 나 터질 것 같아. 어 알았어. 터진다 터져. 쉴지 터지지 마라서 알았어. 왜 그래? 왜 그래? 터지지 마. 오. 여기 왜 들어온 거지? 저 더러운 것들과 함께 말이야. 허좀 <웃음> <웃음> 터지지 좀마어널 때렸어 나 어! 어! 터졌어! 터졌어! 터졌어! 뭐야 뭐, 뭔 소리야? <웃음> 진짜 터졌어! 뭐야! 어 <웃음> <웃음> <웃음> 진짜 터졌어 <웃음> 아니 아니 진짜 터져? 무서워 죽겠네? 아 잡복 가나봐 와 진짜 무서운데? 투명화 포션 나이스 장모님, 응? 응? 예술은! 어? 예술은! 세수다! <웃음> 오, 아! 세수다! 으하 어! 아, 자, 착복게 와가지고! 어떡해! 12분, 12분! 자. 이 12분이 지나면 거대한 폭발이 온다고 하니까 빨리 비본 찾아야 되는데? 잠깐만. 어, 12분밖에 안 남았다고? 에? <웃음> 어? 네? 먼저 가시죠. 그게 장� 달 e p e 가리다 어디? 나 <웃음> 무나와 조명아 포션 나이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고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남았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침착하게 올라가서 와 아래 TNT있나봐 우리, 우리 여기있어 아! 4위! 아이고 어? 오빠 아이고 <웃음> <웃음> 있었다고 어, 아 바로 어, 왔어요 오빠 오빠 오빠 줄게 있어 응? <웃음> 오빠에 대한 제 마음이에요 어! 폭탄! 오케이 하나 남았다 하나? 오빤! 이런 요망한 녀석! <웃음> 어 저건 뭐야 우리가 갈수 있을까? 오빠 저기 떨어져 아, 여자친구가 있는 몸이야! 저로 가! 오빠 오빤, 제가 오빠한테 쓴 돈만 해도 얼마데요 저한테 이런 식으로 안돼죠아 저건 <웃음> 다위넌 바람피면 안돼 죽는다고아 아, 알죠? 뭐야 아래에 복단이 왜떻끼되나 <목소리> 아니 왜 자꾸 미는거임와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야큰일다 야! 같이 죽자! <웃음> 으 됐다 진? 다다모.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어. 폭탄 하나만 찾으면 터지지 않을 거야. You're k i d d i n 구하러 가야 돼. 빨리 구하러 가야돼! 빨리 가구하러 가야돼!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빨리 구하러 가야돼! 빨리빨리! 6분! 6분! 오케이? 자자자자아중 하나만 제공하면은... 아 숨어있다가 지금 다 버렸네... 오케이? 아 떨어지면 안되는데? 잠깐만... 자 갈게! <목소리> 역시 우리 사회 그래? <놀람> 역시 나를 구하러 왔었구나오빠 <웃음> 가자 가자 빨리 빌보드 <놀람> <비밀보드> 하나만 찾아봐 왜죽었왜난 왔다 왔다 왔다 반대쪽으로 가야겠다 반대쪽으로 어 으, 가자 가자 오빠 <놀람> 나도 데리고 <될거 웃음> 가데리야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아유 네. 자기 노릇. 고맙다. 아 어! 잠깐만. 어. 여기서 도망칠 생각은 난지도 마. <웃음> 나 왕의 <웃음>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이다. <웃음> 아나좀 무서웠지 너. 나도 지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나힘 빠지는데? 어..어떻게? 나힘 빠지는데? 떨어져, <웃음>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아! 빨아줘! 빨져줘 빨아줘! 빨아줘! 빨아줘! 빨아줘! 밀치기 겁으로 밀치 있었는데! 오빠 져와아다 잡혔어? <웃음> 음.. <웃음> 오빠도 사실은 저랑 간혹에서 데이트하고 싶었던 거죠? 감히 우리가 있는데 어디서 감히 바람을 피는 건가 자네! 아.. 근데 제 팬입니다. 제 굿즈를 많이 사줬거든요. 그래요? 아, 얼마를 썼는가? <웃음> 2천만 원 정도? 그럼 당연히 합격. 오빠. <웃음> <웃음> 음. 근데 너는 팬그 이상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지 말아줄래? <웃음> <웃음> 오빠 그 이상이 될수 있을 수도 있어. <웃음> <웃음> <나 웃음> 2천만 원 썼잖아. 말리지 마. 여보 말리지마 나가. 내 여자친구 없다면 야, 모를까. 넌 미안하게 됐어. 여보, 여보 잡아. 여보 <웃음> <웃음> <야. 요거>, 잡아. <웃음> <웃음> 잡아. 여자친구 역시 <웃음> 너밖에 없다구. 오호호호호호오빠 구해주세요. 가자 가자 갑시다. 떨어졌어? 오빠 구해주세요. 나왜 이렇게 느려? 아, 너들 뭐 하는 거야? 당장 나와. 아, <웃음> 아 나왜안 가죠? 왜 갔다? 껐어, 껐어, 껐어, 껐어, 껐어, 껐어요. 오빠 분명해요. 오빠 여자친구가 저를 질타 안 나오고 계속 살 죽이는 게 분명하다고요. 아왜그는거냐고나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구해주는> <웃음> <난 웃음> 해. 아,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 빨리 나가자. <웃음> 알았어, 알그 이상도 아니야, 걱정 마. 알았어. 진짜지? 진 아이고, 이상해. 아이이상이고 이상해. 아이 이상해. 아이이고고탱 아이고, 탱 아이고, 하 아이고, 하아 아이고, 이상 조심스럽게. 오, <목소리> 오 어. 어, 조용한데? 불안합니다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네 너무 조용한데? 어? 찾았어 찾았어 폭탄 찾았어! 폭탄 바로 앞에 있어! 아, 바로 앞에 오케이. 있다고! 아! 이번에조합해봅시다 해본주... 조합은? 아시가 아! 아, 없어! 1, 2, 1, 1, 1 2, 0. 자, 아이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이고 아이고. 어이고아이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고아고고 그리고 나, 이제 가수에서 은퇴할 거야. 어? 아! <웃음> 누구 <웃음> 마음대로 가수에서 은퇴를 한다는 거예요? 은퇴할 수 밖에 없어. 팬이 너밖에 없거든. <웃음> 팬이 너밖에 없거든. 그러면 자랑 위에서 편집 노래. 아, 아, <아이고>. 아. <웃음>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1120, 1120, 시간이 없어. 47초. 시간 없어, 바로 나가. 44초. 42초 나 터져 36초 30아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30초 28초 내가 터거야 내가 터져 13초 19, 9 터진다 <웃음> 터진다 6 <웃음> <웃음> <윽>. 아, 아! <웃음>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위티. 자, 위티 아오니저택. 이것도 마치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